내 가족. 갑자기 한번안 돼? 왜안 되는데? 아, 갑자기 뭐하나? 아이고 차워! 아이, 참아. 갑자기 뭐해? 아빠 너무 늙은 것 같아서 마사지 좀. 아 원래 아빠는 얼굴이. 자기는 말안 해도 폭장 늙은 거다 알아. 담둥이들이 다 알아. 미치겠지? 나도 아주 미치겠어, 아주. 와, 그래도 누가 뭐 아내가 지금 남편이고 해주는 거 이거 흔하지는 않지 않나? 남편도다 해주지 않아? 남편 얼굴 누가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응? 터치라도 해주었어? 응. 나나제니까 터치해! 어. <웃음> 어. 어, 어. 엄마 방금 어떻게 하는 거라고? 터치! <웃음> 어, 아빠 약간 미소년 같아. 아,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아, 아이, <웃음>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잖아요. 마사지 해주세요. 어떻게 나루토.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에이, 풀려요. 이렇게 풀려요. 이렇게 풀려요. 아, 그렇게? 응. 스트레스가 풀린 거 없게. 야, 이 야, 이 야, 이 야. 무슨 욕을 하는데? 야, 마사지 해주면은 벌써 이 어, 오, 뭐 잘한다.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많이 해줬어. 살짝만 돌려주세요. <웃음> 다 해. 살살. <웃음> 아, 아, 아, 정말 살하는 아, 아, 거거든 이거. 아, 아, 아주 살살. 아, 그러면 여기를. 근육을 좀 풀어주면 제일로 피곤이 빨리 풀린다는데 이렇게 살짝만 려주고 나는 조금 어. 세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니까 엄살이 고통 심한 게 아니야. 아 이거 참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좀 세게 아유, 다 하면은 해. 좋은데 뭘다 해. 이거 하고 마스크팩도 하고 있어야지. 아차 차가워. 차가워. 뭐가 차가워? 따뜻하게 한번 내봐. 마스크팩 따뜻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? <웃음> 뭐한데? 데 점점 애가 되는 것 같아요. 이거, 이거 스팀이야? 스팀이야. 연기나는 거 봐. 빨개. 주름. 늙었네. <웃음> 아이고, 폭삭 늙었네. 해을한번 해. 핵어 아이고, 기다려봐. 스킨. 처지잖 아, 요 <웃음> 아, 뭐 아, 아, 야 이렇게 아, 이 아, 아, 아, 아, 서 아, 아, 아, 아, 아, 콩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얼굴이 길어가지고 아, 맞 아, 요 <웃음> <웃음> 참 잘생겼어 확실해? 어우 아, 잘생겼지 얘 음... 초과 때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니 왜? 자꾸 그런다 아참으라말 거야? 맞다. 트 그만해! 피부가 진짜 좋아졌네 이제 마무리야?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들어갑니다 너무 살이 심해 아오 나이 들으면서 더 심한 거 같아 심각하다니까 아, 내 로션인데 어, 그거 내내 아, 아이크림인데 잘생겼어? 아직 안 됐어 내가 끝! 이러면 끝난 거야 와 좋은 거 많이 바르네 콜라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뭔데? 이렇게 해줘도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어 그렇지 <웃음> 본인이 웃겨? <웃음> 알고 있어 알고 있다는 거야? 안 해도 되는 걸알니까와 아빠 와. 진짜 와 진짜 나빴다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저 소리 뭐하러 하냐? 다 받아놓고 진짜 가부장적이다. 본인이 웃긴가봐. 나는 아, 아래 는데다관다니까 그렇게 와 진짜. 와뭔 어... 배짱이야? 얼굴에 철판이 한 100겹 쌓인것 같아. 뭔 배짱이냐고. 나의 호나 얼굴이 반질반질하 얼굴이 원래 반질반질하다고? 아 뻔뻔하다. 손 손. 음. 손까지 관리해줘? 모술이 그 하나 못 들어! <웃음> 아, 손도 어찌 꺼? 볼래? 쫙 펴봐! 이렇게 차이 난다! 와 진짜 크다아진또 손이 밖이야... 어이가 없네... 아! 끝났어! <웃음> 끝났어! 아이 <목소리> 어때, 아빠? 아이고, 어딨어, 어딨어, 네어 어딨어, 어 하네. 어딨어, 어제어어